숨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타임 카페를 갔는데 제 맞은편에 커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어서 몇번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기요 저 여자친구가 저 관심 있는 거 아니죠? 그만 좀 쳐다봐 주시고요아 <놀람> 억울해 저기요 나도 번호는 있거든요? 요즘 아내가 손석구씨에게 빠져있어요 얼마전 손석구씨 드라마보다 옆에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놀람> 뭐야? 어, 당신 왜 그렇게 생긴거야? 짜증나 <놀람> 아니 화를 내면서 가슴을 <놀람> 퍽퍽 치는거 있죠? 아 억울해 누군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먹는 비타민처럼 수엘 오에 꼭 챙겨 들어야 하는 코너죠 피식 타임. 자 오늘은 완전 체네 남자와 함께합니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각자 좀 네.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말 네. 어떤 그런 걸 넣어서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인 때막 그런 거 하잖아. 뭐. 네. 저는 비주얼 을 맡은 뭐 이런 거죠.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최파터에서 미래를 제시하고 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사기꾼인데 왜이 이래? 아니 오늘 옷 입은 것부터 어, 해가지고 김부터 약간 그러니까. 핀테크 사기꾼 같은 느낌이 사람이 깨름직해 제가 잠깐 10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어요? 제한테 <웃음> <웃음> 뭔가 전할 말씀이 있거든요 야 근데 그 표현 너무 좋다 그래 뭔가 사람이 깨름직해 네. 어, 뒤가구려 뒤가 아, 앞에는 멀끔한데 뒤가구려 뭘좀 아, 뭐 꾸미고 있을 것 같아 니가 아, 저보다 망사일 것 같아 <웃음>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은 아니야 <웃음> 어, 밤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어. 네. 근데 오늘 얼굴이 네. 뭐 분해가 엄청 나네요. 예. 예. <웃음> 분해가. 예. 아니 머리 뽕도 <웃음> 그렇고 오늘 그러니까. 예, 아, 뭐. 여러 가지로 아, 어, 이제 아니네. 샵도 좀 들렀다 왔고. 아니 그러니까 그까그점 이슈 다음엔 계속 메이크업을 하시네요. <웃음> 이제 맨얼굴로 못 다니겠지. <웃음> 어, 정말로요. <웃음> 진짜로 점 이슈 점이요 제 얼굴 이제 얼굴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이제는 두꺼 여기 지금 손, 손으로 긁잖아요? 이만큼씩 나와요 아니 진짜. 제가 지금 용주씨 점뺀 이후로 처음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한거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맛에 들리면 절대 아, 앞에 슈퍼에 판단 사러 가도 이걸 못봐서 그니까요 즘 용주형 별명이 거울공주거든요 거울을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슈퍼울을 웃음>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예. 네. 음. 거울공주 용주 용주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식대학의 재무 설계와 어, 수많은 어떤 경영 삼당, 어, <웃음> 경영 지원, 어, 백고 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웃음> 네, 피스. <웃음> <오> <웃음> 우리 정재영씨는 믿음이 가네요 아, 진짜 아. 원래 그렇잖아요 피지대학에서 그런걸 막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 왜냐면은 그 실제로 하는 분들은 이런거 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예. 있지 이렇게 화려하게 <웃음> 입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웃음> 그 티셔츠도 좀 디테일이 들어간것 같은데 아, 요거 예, 그 예. 성수동에서 예. 예. 아, 예. 아. 그니까 이쪽에 흙채떨어진거예요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요거, 요거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가요 흙채 스타일이 네, 그래서 흑채를 예. 좀 뿌려줘야 어. 예. 아니, 여러분, 사람답게 보여서 무슨 티셔츠가 보는 날이여못 보시는 분들에서 아니 너무나 예쁜 그린 위에 이쪽 한쪽 어깨에 흑채를 이렇게 뿌린거 <웃음> 사실 화정 누나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거지 저희는 항상 오지적하면은 아주 큰소리 오갑니다 예, 고상방가가 <웃음> <오, 웃음> 예, 오가지고 예. 뭘 알아 형이 그러니까 지영이는 그 부분에서 안참잖아요 <웃음> 그죠? 비싼거야 유명한거야 예. 예. 난, 난 디테일 알아봤잖아 <웃음>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진짜 아시네요 이것도 어. 민수도 사실 아는불 했는데 예. 이 친구가 제가 입기만 하면은 좀 다른걸로 평가를 전 아, <웃음> 전하를 하더라고요 어. 지가 입으면 괜찮으면서 예. 내가 입으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멘션을 아. 아. 모르면 모른다 인정하면 되는데 아는 척하는 아.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 민수 좀 털어줘. <웃음> <웃음> 자 우리 민수 씨 오늘 겉만 잔뜩 들어갔어. 요야 모자 않다. 위에 선글라스 올리면 끝이야. 만만치 않 그런 않다. 사람은 피해 다녀. <웃음> 만만치 않아. 민수는 제가 소개해줘도 아, 될까요? 예. 민수 오늘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LA인가요? 어 중독자, 어 <웃음> 쇼핑 중독자, <웃음> 핸드폰 중독자, <웃음> SNS 중독자 김민수 씨 모셨습니다. 예. 네. 오. 예. 어... 쾌락주의자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벌써 T에서 굉장히 그 명품의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제 벨트도 좀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아, 아, 벨트는 이거는 마크가 없는 거예요. 예. 어, 어, 너 허리도 막 신경 많이 썼잖아요. 어, 뭐, 뭐, 뭐. 야. 허리에다 뭐 주렁주렁 달고 오, 왔어요, 지금. 야, 야. 예, 뭐, 아니, 뭐. 아, 샀어요, 왜요? 아니, 돈을, 그래, <웃음> 돈을, 그래, 무스 쓰면 거짓거리를 못 면한다. 는 말도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집안이 괜찮아요. 좋아서 괜찮아요. 네. 아, 맞네. 아, 미소, 있었네. 집안이 좋아요. 네. 아니, 제가 네. 나 앉았으니까 LA 팟캐스트 갔잖아요, 지금. 어, 어 그래요? 네, 그게 네, 아닙니까? LA 어디요? <웃음> 미진타운 미국, 쪽에. 미국에 이제 부모님 네. 돈으로 유학 잠깐 한 1년 반 갔다. <웃음> 아, 그치. 어, 1년 반 갔다. 진짜. 그래서 LA 물다 들고 와가지고, 아. 네, 티내는 사람 같아요. 그 모자 위에 이제 안경 거치셨잖아요. 예예 예. 예. <웃음> 왜요? 아니 그니까 그거는 절대 밑으로 안 내려오는 안경인가요? 네, 이거는 예. 저 의자에 딱모자했다 아, 아, 네. 어. 아니 오늘 햇빛이 진짜 쎈는데도 <웃음> 이걸 <웃음>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민수를 <웃음> 쫙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웃음> 아니 헤드도 에참 아, 많이 하네. 아 왜? 난뭐 안적스러운데 네. 오늘?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제일 잘 입은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웃음> 멋있어. 아저 오늘 또 이, 이분 또한번더겠습게다와 <웃음> 어, 어, 네. 네. 네. 너무 멋있다 진짜. 야, 네. 너, 네. 괜찮나요? 너, 많이 꾸몄다 너. 네뭐 꾸미다니 요 저희상 같이 그냥 꾸안꾸 같은 느낌인거죠. 그니까 러 지나가는 어떤 대학생 오빠. 그런 느낌 아시죠? 전혀 그렇게는 안 느끼고. 선배. 선배 오빠. 아니 저 편의점. 파라솔 밑에 앉아 계신 요 <웃음> 아, 그러니까 룩. 대학교 편의점 앞에 잠깐 이제 대학교 운동대. 행정실에서 <웃음> 일하신 분 어, 계시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학생 아니에요. <웃음> 아니 저기 저것도 있어요. 저기 해, 해변가 해수욕장에서 <웃음> 단기로 두달만 <달마> 파라솔 사업이라. 튜구튜구빌려 주시려고 해 바람 넣어 주시는 분. 그래. 뭐. 어, 딱 그. 건강함이 있단 어, 말이야. 네. 아, 네. 아, 아, 아, 아, 네. 이게 잘 입었다고 <웃음> 시작하지 않았어요. <웃음> 아니, 자체를... 야, 모래사장에서 <웃음> 담배 겁나 필것 같아. 요 아니, 아니, 뭐가 생각요 아, 확실한 건 카드 결제안받으시고 현금 안 받아요. <웃음> 뭐, 저는, 저는 그냥, 탈세야, 탈세야. 이거. 저는 뭐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돌아오는 게 스무 마디예요 어떻게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룩으로 막 네. 이런 게쫙 나오는 게 너무 재밌다. 아, 그게, 아, 재밌네요. 그게 모아지잖아요. 진짜 네. 모래사장에서 <웃음> 담배 겁나 피곤대 담배 꽁초막 처리 안 하시고. 아,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네. 너다섯 네. 개는 그냥. <웃음> <더> 끈하게. <웃음> 어, 그냥 풀, 풀. 여러분이 절대 카드 안 받고 현장로 그렇죠. 아야 친구에서 담배 냄새 나고. 믹스커피 좋아하고 <좀>, 믹스커피. <웃음> 친구에서 담배 냄새 <웃음> 나고 <나면은> 처음 듣는 <듣는다네요>, 단어예요. <웃음> 지영씨. 아이고 예, 우리 현준씨가또 네. 정말 음. 오늘이 이제 아, 예. 피식대학에서는 마지막 뭐 다른 거일 있고 이럴 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시간이 그럼 예, 예, 예. 이제 맞으면 은조건 아, 예, 예. 나올 수 아, 있잖아요 아, 엔터계에서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웃음> 아, <웃음> 우리, 우리 아, 피식타임 아, 타임에서 이제 피서시즌이어가지고 예. 해비 <웃음> 해수욕장으로 <웃음> <마신 웃음> <거. 웃음> 그그 가서도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좋지 <웃음> 아, 않아요 좋지 네, 않아요. 네. 음,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또 혜준씨 팬분들이 아, 또 이렇게 예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너무 맛있는 딸기 네. 크림 치즈케이크랑 샌드위치랑 주스도 주시고, 주스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스 네. 예. 네. 아유 참 서지수 씨가. 어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들 같아요. 아, <웃음> 어 대표. 아 그렇죠 <웃음> 보 보통,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과하게 음. 과시를 좀 하죠. 그게 그게 그니까 그냥 스타트업 아니고 좋아요 <웃음>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좋아 좋아 중소기업 <웃음> 같은 분들이 과한 식으로 이런 색깔의 <웃음> 현출을 <웃음> 좋아해요. <그치? 웃음> 어, 네. 좀단추를 살짝 풀고 아, 그치, 그치. 아, 사람 만나는 거죠 어, 미팅 좋아하고. 허도 어, 어. 어. 살짝 걷고 자유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난 일할 때 일하고 놀땐 놀아. 놀아 <웃음> 볼까 아, 아, 어, 약간, 놀아볼까? 약간 아, 이러면서 아, 그의이에요 근데 사실 일할 때도 일잘 못하고 아놀 때도 일잘 못하고 맞아 <웃음> <웃음> 어 근데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안에 찬 목걸이는 원래 차는 거예요 아니면 소품이에요? 그아 이거 저 원래 차는 거예요? 아 원래 차는 거예요? 제, 제, 제 포인트예요. 어 예. 처음 봐가지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건 제 원래 아 진짜, 진짜 못 봤었어 아. 진짜 못그려그 네. 네. 금이 아닌 아, 아, 아 다행이에요. 예. 예. 예. 예 합금. 네한건뭐였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구해줘요 하라 진짜 괜찮았어요데 진짜 괜찮아요. 구해주시면은 저기 어디 홍콩이나 이런 데서 구해주시면 <웃음> 송설희씨가 용주씨 오늘 어디 선보러 가시는거예요 <웃음> <웃음> 아, 계약 미팅하러 갈래요 <웃음> <웃음> 선보는 차림은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이렇게 선보면 또 안되죠 예, 예. 이렇게 선보면 무서워서 <웃음> <이렇게 웃음> 도망가요 그러니까 소개팅도 아니고 선보러 간다는거는 <웃음> 아 연, 연배를 좀 많이 높여보셨어요 <웃음> 예. <웃음> 한, 용주가 아. 지금 이 일은 차림새를 했을 때 확실히 잘되고 있으니까 음. 태가 좀 나긴 그래, 나네 예전에는 저런 옷 입었어도 음. 너무 무서웠다며 그때는. 에이, 뭐 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우 안타까웠어. 언제 어. 그러니까 <웃음> 음. 저렇게 안 어울리는데 <웃음> 깨끗이 어, 깊겠다고. 발버둥치는 <웃음> 느낌. 어, 어, <웃음> 그런데 지금은 태가, 태가 뭔지, 뭔지 알아. 태가 <웃음> 흘러요. 어. <웃음> 어. 어머. <웃음> 아, <웃음> 아 오늘 또말 한마디 칭찬 조금만 오가면 바로 긴장이 되네. <웃음> 뒤에 무슨 말이냐. <웃음> 이제 말을 할까? 뭐가 나올까. 자. 아. 이 갱은 씨가 네 해준 씨 피식 타임 마지막이에요. 대체 왜요? 나 이대로 못 보내. 그러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또그 수요일날 음. 이제 또 고정적인 뭐에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음. 예. 음. 다음에 시간 될때좀 틈틈이 또불러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나오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네. 또 매주 나요또안 빠지는 주가 있지 않나? 안 아, 빠지는 주는 없고 아, 매주. 아, 매주 예, 그렇서 어,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웃음> 아니 <웃음> 그게 아니라 안 아, 빠지는 주는 <웃음> 없고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그게 아니라. 여지를 아니 하 아, 이가 나오네요. 그게 그러니까 빠지는 <웃음> 주가 없다라고 <웃음> 표현을 해 드린 거예요. 네. 어, 네. 아니 원래 음. 그런 거할 때게 아이디어가 나쁘고 이러면 또안 된다며. 출연 안 된다며. 편집되고. 아, 그렇죠. 어, 어. 어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진짜로. 음. 음. 그때그때 그때 또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고 해서 네네. 네 자리에 또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네 약간 네. 해주시는 예약자일 것 같아요. 부르면은 한 3개월 뒤에 나오니까 <웃음> 어, 아니 아니 네. 진짜 진짜 <웃음> 아, 네. 맛집이구나 맛집, 아, 맛집. 네. 어, 송진아씨가 네. 피식대학 어젯밤 SBS 나이트라인 출연한거 잘아 봤어요. 음. 우차사가 났고 최파타가 길은 SBS 아들 <웃음> 음. 피식대학 정장 입고 인터뷰하는 젊자은 피식이들 좀 멋있었어요. 아아야 뉴스에 진짜 아무나 뉴스를 도네? 네. 어, 뉴스를 도시는 게스트는 또 처음 아, 봤네. 저희는 예능 안 돌고 뉴스 돌아요. 어. 어. <웃음> 그, 그, 시사교양을 좀.. 진짜 그렇게 됐네? 이게 네,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근데 촬영을 해보니까 뉴스가 우리랑 좀잘 맞더라고요. 아 진짜? 깔끔해요 음. 깔끔해요. 네. 왜냐면 <웃음> 20분 촬영하면 은 15분이 나와요. 맞아요. <웃음> 분량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네, 길지 않고 어. 딱 좋더라고요. 아, 아 찍을 부담도 맞지. 없구나. 아, 그리고 아, 찍으시는 아, 분들도 진짜 몇분안 계셔요. 음. 아 진짜? 예능은 한 2, 30분 그쵸. 이래 게스트 분들이 아, 하시는데 이 뉴스는 진짜 한세분 정도. 아 진짜. 어. 근데 뉴스는 진짜 좀 무섭잖아. 긴장돼. 네, 긴장되니까. 아, 아 그렇 네, 그러니까 네. 단점이 괜히, 지금처럼 편하게 네. 못 웃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네. 네. 네 혹시 말 실수할까? 봐. 허리도 허리도 굉장히 곱게 피고 있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네. 자세도. 어, 그리고 우, 응. 내가 웃다가도 어 여기서 웃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 아, 그렇지. 박장대소도 못하죠, 사실은. 음, 음. 네. 아무튼 음.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네. 그치. 누가 말을 제일 잘해요? 사실 이런 데서는 재영이가 어, 말을 제일 다... 잘합니다. 아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괜찮아 그냥 괜찮아 뭐, 이만, 이만, 만 뭐, 이만, 뭐, 이만, 뭐, 이만, 뭐, 이만, 뭐, 이 이만, 이만, 뭐, 이이 이만, 뭐, 이만, 뭐, 이만, 아 이만, 뭐, 이만, 뭐, 이만, 뭐, 요만 뭐, 그치 또 생방송에 말실수하거나 네. 사실 이제 맞아요. 뉴스 쪽에서 어. 저희를 네. 이렇게 불렀다는 게 음.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음. 어떻 보면 <웃음> 네. 어 그래서 하니까. 여기서 또 생방송까지 가면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돌발 네.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아, 네. 아, 맞아요. 네. 저희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음. 네. 네. 네. 그것보다도 이제 막 <웃음> 토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그렇 안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되니까. 예, 되니까. 김수진씨가 어, 지난주 신도시 파워 보려고 몇년 만에 음악방송 챙겨봤어요. 재형스 어 라이브 너무 잘하던데요. 음아 하또그 저희 컨텐츠, 컨텐츠 요 예. 어, 신도시 파워라는 팀이 나왔는데 아 네. 음. 어, 진짜 가수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음 이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돌분들이 음. 춤추면서 노래하고 이게 진짜 음. 앞에 가사도 없고 하니까 다 외워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음. 어, 한 번은 엔지가 나긴 했어요 아, 그때 어. 네, 너무 긴장해서. 아 근데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해. 네, 아, 근데 또 약간 그그이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그 맛이죠. 아, 이또 가수 를할걸그랬나그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이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 어,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그 무대 중에서는 사실 제일 열심히 했던 모습이 보였던 게그 어떤 아이돌즈랑 분들 중에서 얼굴에 땀을 제일 많이 흘렸어. <웃음> 어, 뭐, 얼굴에 땀도 제일 많이 흘렸고 마이크 이쪽에도 침이 잔뜩. 그렇죠? 진짜 막쫙 짜니까 나오더라. 막뭐 그런 부분이. 아, 아, 그 주변에서 다나더라 어, 어떻게 될 어, 그 수가 정도를 있어. 말.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웃음> 네. <웃음> 네. 자, 나하나 님이 네. 드디어 피식타임에 임키 노래 말고 들을 노래가 나왔네요. <웃음> <저> 드디어 라니요? <웃음> 청량 살상코만해준님의 썸머 가사가 울컥하게 만드는 어, 신도시파워의 가장자리 음원이 나왔습니다. 개그맨 팬인데 아이돌 팬처럼 스밍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 아, 야, 너무 음. 감사하네요. 아, 썸머 나왔군요. 네 썸머가 나왔죠. 또 네. 여름에 듣기 굉장히 또 좋은 노래. 어, 어떤 곡이요? 이대휘씨랑 예. 이대휘씨가 이제 직접 어, 프로듀싱을 해주셨고요. 음. 같이 저와 이제 어, 듀엣으로 음. 어 남성 뒤오죠. 음. 그래서 함께 이제 노래가 나와서 음.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여행 가시거나 음. 이제 어디 놀러 가실 때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네. 야, 그래 우리 해준이 음. 노래 잘하잖아. 맞아요. 어, 네. 네, 괜찮죠 사실은. 벌써 음. 두 번째 노래잖아요. 어 그렇죠. 짧게 들려줄 수 있어요, 선머 아무 생각 안 할래 맘껏 소리 쳐볼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단단한 모래성을 쌓을래 아. 너와 한 수절만 해달라니까 <웃음> 길어 그러니까 이게 아, 대준형 이게 밀당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대중교회가 어, 밀당 아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살짝 밀당? A s t a r from the bottom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와>. 너무 네 <웃음> 너무 <안> 민거 아니에요? <웃음> 좋아 <웃음> 네. 그러면 혹시 노래 잘릴까봐 응.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네. 해 주실 신곡 아.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웃음> 코카 앤 수다래. 예. 예. 아, 코카 앤 수다리 뭐예요? 그룹명, 이름이 예, 그룹이 예, 예. 네. 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못 부르게 하겠구나 <웃음> 아니 아니 아 아니, <웃음> 제가 커카를 닮았고 <웃음> 예, 이대휘씨가 수달을 닮아서 쿼카인 예, 예. 예, 수달 노래방에서 가수 찾기 너무 힘들 거야. 아요를 줘요 쿼카 쿼카치면 바로 나오죠 지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 유명해지려고 이런 이름 쓰는 사람들도 <웃음> 있어 쿼카인 수달의 Summer 듣고 올게요 오직 너와 내가 마주 보는 이 순간 코카인 스타레 썸머 들고 왔습니다. 아유 뭐 가수죠, 뭐 가수. 아, 네, 가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 아, 음, 음. 네, 코카 씨. 옷도 오늘 정말 썸머로 입고 오셨잖아요. 네, 네, 네. 네. 실제로 썸머고요. 네. 네, 코리안 썸머네요. 네. 이수진 <웃음> <웃음> 씨가 오늘 더운데 노래 들으니 왠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멜로디가 중독적이네요. 음. 아. 박진홍 씨가 어, 노래 좋은데요. 듀스와 쿨이 섞인 듯한 느낌. 오. 오. 여름노래는 뭐 어, 이거 섞이면 끝이잖아. 아 사실. 그럼요. 예, 예. 예, 최고죠. 진짜. 음. 딱 들었는데도 아 이거다 싶더라 그래서 음. 이대휘씨가 너무 노래를 잘 만들어가지고 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B6IX의 a b 6 씨. 네, 네. 네, 네. 강시현씨가 네. 뭐야 뭐야. 이상하게 부르던 준 어디가고, 감미롭게 부르는 준이가 있네. 음.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상하게 부르던 <웃음> <웃음> <웃음> 커피 한잔. <웃음> 커피 한잔하네요. <웃음> <웃음> 좀 다르죠? 네. 네. 임현민씨가. 뭐, 춤은 코카인댄스 추나요? <웃음> 아, <웃음> 코카. 이렇게 아 헷갈리셔가지고. 코... 그러니까, 크로카. 그 크로카. 동물 중에 쿼카가 있어요 쿼카라고 아 예, 그생김새 음. 닮았다 그래서 근데코카가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네카네짜네았네네 네. 강시현 씨가 <웃음> 기계가 파라는 아닌 거죠. <웃음> 왜 이렇게 잘부르징 노래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네. 네, 예.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들썸들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들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썸머입니 네, 자 그럼 재영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바로 억울하다 억울해 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억울하게 꾸중이나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 내 의도는 크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오해받았던 일 어, 그때 생각만 하면 서러워서 잠 못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내, 아, 보내보내주세요. 보내 <웃음> 여러분의 억울함은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1077단번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뭐, 억울한 일은 살면서 참 많죠. 예. <웃음> 네, 네. 근데 뭐, 딱히 해명할 기회도 없고. 음. 또 말이 많으면 또 말로써 말이 많으니까 말 말자 이러면서 또안 하잖아요. 네, 또 가만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네. 또 음.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진실이 되기도 하고. 또 가만히로 보고. 예. 네. 응. 네. 응. 가만히로 보고. <웃음> 네. 그런 <웃음> 거 맞아. 있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 어. 가만히 있으 어. 가만히로 보고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 <웃음> 기로 보냐? 막 <웃음> 네, 이렇게. <이러면서. 웃음> 네, 맞아, 맞아. <웃음> 그렇게 뭐 억울했던 일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기, 이런 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음. 그 기본적인 어떤 음. 피지컬적인 억울함은 어.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은 엄살을 피운다고 그러니까 어.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 이렇게 하면은 음. 아우 덩치 값 못하게 왜 이렇게 엄살 음. 부려 근데 사실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덩치가 크면요 더 아픈 부위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길잖아요 제가 팔이 예, 예, 예. 어, 네. 그래서 <웃음> 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 <웃음> 억울해요 내 억울하다고요 어, 네네. 저도 어, 아픕니다 아프고 예. 힘도 힘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예. 네. 덩치값 못한다고 하는데 아, 예. 너무 억울합니다 어, 진짜 어, 그렇구나 최영씨는? 네.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음. 너뭐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자고 있냐 뭐 이런 아, 일상적인 아, 억울함 어. 들이 어, 어. 다 이렇게 룩에서 오는 거네요. 신체에서. 에, 좀 있었는데 예. 이제 커가면서 제가 음. 공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다 저를 음. 되게 무슨 감정 없는 동물인 아, 줄 알고 예. 이성으로만 세상을 살고 있는 음.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음> 음. 어, 지금 너무 억울해요. 이런 <웃음> <웃음> 네. 얘기 사부에서도 <웃음> 계속 나눌게요. 어? 여러분도 억울한 사연 어? 많이 보내주세요. 어, 억울해. 아, 아, 아. <웃음> 가. <목소리도> 타임 최고! 최하정은 포워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씨와 PC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대영씨가 <웃음> 거울 보면 제 얼굴이 참 억울해요. <웃음> 야 이름도 저랑 비슷하신데 <웃음> 정대형 씨, 대형 예. 그 동... 씨가 올린 줄 알았어요. 제영이가 네. 네. 네. 그 올렸나? 어, 음. 근데 공감이 되네이 얼굴이라는 게 그래, 참 억울한 얼굴을 갖고 있잖아. 네.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게 비치나는 얼굴이 돼요. 음. 용주 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래도 <웃음> 네, 맞아요. 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어떤 배우가 있어? 근데 굉장히 무명을 계속. 했을 때 그때는 어디서 나도 튀지 않고 매력이 없어. 음. 근데 한번 이제 딱 그치. 각광을 받으면 허! 저런 사람 우리가 왜못 알아봤지? 음. 예전이랑은 음. 얼굴이 똑같은 거잖아요. 음.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거 같아. 맞아. 내가 한때는 억울한 얼굴로 살았지만 또확 피는 얼굴일 수가 있어. 얼굴 똑같은데. 음. 맞아. 솔직히 혜준이, 어. 혜준씨도 네. 그렇게 막 빛나는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웃음> 아, 뭐 현재도 지금 얼굴 어, 자체 가 아니야. 폰은, 예. 그, 혜준씨가 <웃음> 빵 해가지고 네. 최준호 오빠 그럴 때 얼마나 모든 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끼가 음. 있고 음. 섹시했는지 그렇죠. 거기다가 그 동대문 옷장사 네. 네. 그거 할 때도, 할 때도 너무 네. 그 음. 어, 카리스마 가 있었단 음. 말이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그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때마다 네. 사랑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음. 음. 그래서 네. 자기 얼굴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음. 이게 웨이브로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거거요 음. 가끔 그런 거난 생각해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해. 음. 너무 모든 게 좋아.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모든 게 지옥 가잖아. 음. 그럴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내 마음의 변화잖아. 나는 그쵸. 그대로 있고 모든 음. 게 그대로인데. 음. 음. 그럴 때좀 마음을 고추 잡을 수 있죠. 음. 그렇죠? 민수씨 <목소리> 음. 말을 해요. 저게 레디오니까 <목소리> <웃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목소리> 예. 너무 감화 예. 예. 감동을 받았어요. <웃음> 저도 잠깐 잊었네요. 감화. 분위기인 걸 수도 있지만 음. 어,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본인이 억울하게 생긴 줄잘 몰라요. <목소리> 예. <목소리> 아, 그래? 너무, 너무 내 얼굴이 익숙해서 어... 사람들 다 이렇게 생긴 거아니야 어... 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너참 억울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해서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나 아, 억울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거구나 어, 그치 그 어. 좋아요 우리 이시경 님이 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제가 괜찮아 하니까 당신 때문이잖아 라고 하네요 음? 같은 공간에만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도 관여 안 했거든요 아. 억울합니다 아. 이런 거좀 있죠 아. 아.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아그 화가 많아 그냥 남편이 <웃음> 남편이랑 같이 숨 쉬는 게 싫어 예 네, 아. 그런 아. 거야 어. 또는 이제 귀여운 투정일 수 있죠 사실은 아. 그치, 그치. 어디다 화낼 아. 것도 없으니까 싫어 응. 응.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제 혼내긴 싫고 옆에 아.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아. 투정 부리는 거 자작 하기 싫어 네. 아. 저는 할머니랑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아 그래 아. 할머니가 어디 <웃음> 통화하고 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셨나봐요. 예. 자, 아우 그냥 그냥 그들이요. 그들이 어, 저를 갑자기 발견하더니, 넌좀 머리 좀 깎아!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저를 만원짜리 주면서 머리 깎고 오라고 <웃음> <웃음> 머리 깎을 때가 안 됐는데 <웃음> 머리 좀 깎아 그냥 오늘 그래. 머리 집어 잡으면서 그래. 막짜증 짜증 이좀나는 <웃음> 거야 그래 이제 그 모든 게 화가 나네요 <웃음> 네. 또 약간 어머니들 레파토리가 아.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은 언제나 약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화나셨을 때 어. 눈에 띄기만 하면 <웃음> <웃음> 너 숙제했어? <웃음> 오늘도 시간 있겠지. 나도 <웃음> 이거 입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급하잘 <웃음> 숨어 있어야, 돼요. 어, 아, 안안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화장 조용 음식. 근데 화장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내가 잘못 안 써도 지금 내 동생이나 오빠가 야단맞을때 철신을 <웃음> 잘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 타면, 타면 너도 너도 네. 일로 와 봐! 그럴, 어. 그럴 때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안돼 괜히 책 읽고 있어야 돼 채상 그래. 어, 위에 올라가서 <웃음> 괜히 어. 연필 잡고 어. 공부하는 척그지 어. 그렇지. 그렇지 혹시 문 열어서 어. 걸리면 안 되니까 잡힐라고. 어. 어. 그렇지 그럴 때 억울하지 교복 잘 걸어 놓고 박혁씨가 <웃음> 네, 122kg입니다.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소식합니다. 저 많이 안 먹어요. 자기 전에 먹고 자서 살찐 거예요. 억울합니다. <웃음> 아 야요거는 저도 많이 억울하죠. 공감하네요. 네, 네. 억울하지만 그래 왜 먹고자? 아. 그러니까 이건 용정의 말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3kg밖에 차이가 안 나서 <웃음> <웃음> 아, 3kg가 더 많은 거죠.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네. 아니 뭐박혁씨 제가 한 일주일만 주시면 똑같이 될수 있어요. <웃음> 근데 저도 요즘에 진짜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음. 이게 다큐멘터리를 지금 3부작을 봤어요. 왜 웃어요, 아저씨? 음. 왜 <웃음> 웃어요? 관심이 많아졌다는 <웃음> 얘기가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지금부터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무슨 지금 근래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진 것처럼 그리고 용주형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하는 관심이 생기면 그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한테 자꾸 알려줘요 제가 용주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씨의 오늘 몸무게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적은거입니다 아, 악담이야 악담이야아 악담 악땀 맞아요? 악땀. 난 악담한거야 너한테 아 너못 빼. 아 쟤는 못 빼요. 어나 지금 더글놀이 본줄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 10년 해네. 넘게 어, 저친구를알거든요야 어, 아, 너도 저, 못 빼. 근데 저는 그래도 왔다 갔다 어, 했었어요. 그렇구나. 용주는 제가 진짜로 빼?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음. 뺄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진짜그 아, 아, 그런 게 없어요 쟤는. 아그가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뭔가 다큐를 보고 이게 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연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아, 살인하는 아, 건 아, 노력이 아, 필요한 그런... 아, 건 네. 건 네. 상상 다이어트만 그렇지. 하는구나. 그렇지. 아, 오늘이 가장 적은 몸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슬림해 보여요. 네. 아예 예. 아니 그래서 다큐멘터리삼편뭘 봤어요? 네, 저, 깨달은 뭐를, 게 뭐예요? 영국, 아니, 봤어요, 영국 다큐멘터리? 아야 EBS에서 한 예. 건데 겨, 햄버거 먹으면서 봤어요? 에, 결론은 뭐냐? <웃음> 박혁씨에 답이 없어요. 못 빼고요. <웃음> 검은 옷을 입으세요. 검은 옷을 입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검은 옷 입으세요. 혹시, 아. 어차피 그러면 똑같아요. <웃음> <웃음> 야, 근데 원래 저런 것 때문에 빼잖아. 넌못 빼! 이거에 요 네. 돌아가서 오, 빼잖아요. 글쎄. 근데 그러니까 용주 은또 지... 착해가지고 아니, 이런 근데... 거 인정해요. 그래. <웃음> 어, 나못 빼. <웃음> 아니, 그러, <웃음> 근데 <웃음> 그럴 것 같아요. 네. <웃음> 제가 기록을 하거든요. 네. 앱에다가. 네. 근 4년간 꾸준히 네. <웃음> <고전히> 그 상승선이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요. 네. 그, 전, 저는 이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또 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네. 게 어, 나 지금 어떻게 해. 요나 아, 어. 지금 제일 살 많이 쪘어. 지금 못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지금이 가장 이쁠 수 있어요 <웃음> 진짜요 그 실제로 우리가 되게 많이 겪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의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의 아 내가 제일 이쁜 거야. 오 그렇게 생각을 아, 안 아, 하면 동기부여 강사가 되요. 아그렇요자 여러분들 지금의 가장 이쁩니다. 네. <웃음> 가장 젊고. 네, 네, 가장 젊 네. 네. 어, 아니 그 다큐멘터리 뭘 봤는데 거기서 왜걸 보고 보는거아 그게 뭐냐면 이거 요요였는데. 아지 매지도 않고 무슨 요요를 보니. 1편 요요 뭐2편뭐 뭐 무슨 뭐 탄수화 뭐 이런데. 예, 계속 뭐, 뭐 사리들만 나오고 뭐 다이어트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웃음> 어, 하는 거막 어. 아,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음. 안 먹어야 돼요. <웃음> 야, 답은 <웃음>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가정의학계 교수님 나와서 뭐 연구가들 나와서 다 얘기하고 뭐뭐 뭐 다이어트의 신 누구씨 뭐 캐나다에 있는 뭐 데이비드 음. 뭐어 나오는데 음. 결론은 안 먹어야 안 <웃음> 되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웃음> 안 먹다가 먹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다시 올리고 그, 그, 결론은 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안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그래서 네. 오늘 검은 셔츠 를 입었어요. 어. 여러분. 네, 검은 옷을 <웃음> 많이 사세요. <웃음> 아니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채영이는 이제 얼굴이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네. 민수는 억울한 게 뭐예요? 억울했던 일이. 저는 음. 용주 형이 좀 음. 초기 좀 굉장히 좋아요. 어. 근데 이게. 약간 느끼게, 약간 남자들의 촉이 아니고, 약간 음. 그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웃음> 있는 <웃음> 어, 약간, 그, 약간, 이런 거죠. 내 남자친구 왠지 바람 피는 거 같은데? 어어 그런 느낌이잖아 어 그런 촉을 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어, 저도 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웃음> 95%는 맞아요. <웃음> 어. 근데 5% 틀릴 때가 있어요. 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너무 억울해. 어, 그데 어, 어, 근데, 근데 이미 그 촉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어, 그치, 그 그래서, 어. 용주형은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웃음> 우겨버렸 또. 우겨버려 다 어, 그냥 때려 잡아서 그게 맞다라고 <웃음> 생각나게만는 <생각하잖아>. 어, <웃음> 거고 어. 근데 그 5% 중에서 한 2% 정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떠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웃음> 아! 수사 야, 방식이구나! 너, 너 그래 너 그럴 거야 맞지? 맞지? 네. 아, <웃음> 수사, 수사 탐문 아, 방식이구나 어, 방식. 프로파일러처럼 이러지이나면은 애가 동공을 보고서 아 아니구나 이런 <웃음> 어. <웃음> 우리 해진씨는 뭐가 억울했어요? 저는 뭐 어. 용주가 맨날 하는 말 물론 오늘은 제가 수염을 못 잘랐어요 솔직히. <웃음> 근데 수염을 짜리고 온 당일날 불과 1 시간 전에 잘랐는데 너 수염을 왜안 잘랐어? 이런 어, 면안되줘겠어요 어, 어, 오늘은 그래. 제가 진짜로 음. 그 차에 이 네. 면도기가 있는 줄 알고 음. 그냥 탔는데 어, 차에 면도기가 없어서 아 오늘은 못해 솔직히 어 근데 평상시에 매일 하고 와요 응, 응. 야, 오늘은 진짜 너무 덥수룩해가지고 내 차마 그거를 못짚겠더라고요아 <웃음> 네. <너무, 웃음>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너무 그 방송 태도 너무 안 좋은 사람 <웃음> 어 그렇게 보여형 이미지가 안좋아지실까 어, 그걸 커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오히려 털털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진실된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털털해요 지금 <웃음> 네. <웃음> 근데 내가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웃음>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의 어떤 흥망성쇠를다 봐. 어, 그잖아 네. 진짜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아전 누구입니다 하면서 어어 어, 여기 나오게 돼서 감사해 이거부터 이제 쭉 어. 해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네. 뭐어 안녕 어 우리 나와줄 수 있어? 어 매니저랑 얘기해 주세요 누나 뭐 이런 꼴값부터 어. 이제 쭉 보면서 어.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를 내가 네. 객관적으로 음. 그야말로 흥망성세를 다 보는데 음. 이제 요런 복장 아니 해준이라는 말이 아니라요런 복장하고 나서 이 조금 이따 없어져.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누나 진짜 없어지잖아요.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방이 좀 없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저 이거 있는건데 <면접지 웃음> <입는> <웃음> 아니 이 옷에... 얘를, 입는 <웃음> 입는 <거야>? <웃음> 예를 드는거야? <웃음> 예를 응. 드는거야? 막 이렇게 여름에 아니 이제 방...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방송국에 올때 어, 그래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아, 의상이 있잖아 <웃음> 되는. 밑에서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스타라서 못 잡는. <웃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웃음>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저 저렇게 쉬. 이제 아, 안 깎어. 아, 뭐, 치장을 아, 안 하겠다. 이제 라디오에는 1도 치장을 못 아, 해주겠다. 아, 어, 그리고 아, 근데, 이제 뭐 네, 그런 거지. 해명, 해명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게 대신 해명해드리면은. 아니, 어, 그러니까 어. 해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음. 룩에 이제 그런 게 네.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어차피. <웃음> 아, 멸종 직전에, 어, 멸종, 직전에 <웃음> 멸종 직전에 모습이었다 아, 이런 아, 거 주단위로 예, 제가 아, 천연기념물 완벽하게 <웃음> 아니 생각이 있어요. 페즈는 진짜 에, 아니고 에, 에, 에. 어, 이렇게. 아, 왜냐면은 저는 오늘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 음. 코카의 수달 음. 홍보하려고 최대한 코카처럼 보이려고 지금 생처럼 보여요. 천연기념물처럼 보이려고 어제 보려고. 저희가 그뭐 촬영 있으 아시잖아요. 그 하는 게 제가 어제 저녁에 촬영을 하고 그 면도기를 제가 그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네. 차에다가 놓은 줄 알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음. 아니 그렇다는거지 이렇게 거지. 설명을 오래하면 안돼 <웃음> 그해준이가했다는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처럼 <웃음> 보이잖아 어 그래 굉장히 네. 좋은 옷이에요 그치 근데 대부분 이제, 어, 이제. 어? 어. 뭐나 이제 봤어 이 브랜드 대부분 이 브랜드 어 형이 브랜드 낫다고요? 제가 네. 해준이를한 네. 10년 네. 넘게 네. 봤는데 네. 사실 혜준이는 그때랑 지금이랑 외쪽이나 외 외적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옷도 저런 스타일 맨날 입고 다녔었죠. 아 달라진 거는 이게 늙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달라 보이는 거 저는 달라.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이게 제일 멋있다고 <웃음> 생각해요. <웃음> <웃음> 전제 옷에서 예. 이게 가장 잘 꾸민 그러니까. 거 어, 나는 나는 좀 괜찮지 <웃음> 어, 않아요? 사실. 어, 어. 아 느낌이 아, 예. 머리 감고 오셨죠? 예. 아, 머리는 항상 감아요. 예. 오늘 오시는 운동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오전 아, 운동 도하고서서그라스를 아, 아. 빌려줘요. 서그라스 예. 뭐라도 하나 좀가했어요 쓰고있어 쓰고있어 쓰고 <웃음> 야 진짜 해변가다 진짜 해변가다 이거 그다음 w i s s Swiss Swiss Swiss Swiss Swiss Swiss s w i s 이거 w 니까 s 박도 같이 s 실거 i s s 얼굴 i s s Swiss Swiss Swiss Swiss Swiss 용접 i s s s w i s 서 Swiss s 퇴근 후에 음주, 단속, 음주 단속할 때 얼굴이 빨개서 경찰분이 계속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억그랬어 어, 아, 진짜 억울하잖아 그래. 술토인 아, 사람들 진짜 예, 억울하맞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김명서 음. 님이 네, 저희 엄마는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일절 입에 안 대십니다. 그런데 제 남편, 즉 사위죠. 가끔 사위가 친정에 가서 맥주 한 캔이라도 먹으면 알콜 중독자 음. 취급을 하십니다. 어, 술을 입에 드다니... 음. 혀를 차시죠. 사실 제 남편 주량이 맥주 두 캔이에요. 아. 아 요거 술을 입에 대다니 이제 할머니 톤으로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어유, 저 술을 입에 대다니 진짜. <웃음> 어머, 진짜. 지의집에서뭐하씨야 <웃음> 이게 말이야, 지금. 주님. <웃음> 우리 집은 포도주밖에 못 먹어. <웃음> 아, 네. 아, 진짜 근데 억울하시겠네요. 이게 음. 술안 드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아예 또못 맞아, 하시니까. 아. 음. 아, 그리고 나는 이것도 좀 억울한 건가? 왜 이제 제가 사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네, 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적재적소에 음. 그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맞아요. 잘 해놓는 그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음. 내가 우리가 또 다른 느낌으로 아우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를 잘하시고 뭐 음. 인사 잘해서 손해 보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음. 식으로 가끔 방송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뒷담화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중의적인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허! 인사가 만사다라는 걸 저렇게 모르고 쓰냐 하면서 아니 그 작가분들 이런 사람들 안 고쳐주냐 어. 최하정씨 툭 하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데 음. 어우 저렇게 뜻을 모르고 쓰신다고 그러는데 <웃음> 그런 거아닌데아 어, 맞아 네.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알았어요. 어. 뭐, 뭐. 난 진짜 인사가 만사인 줄 알았어요. 인사? 아, 안녕하세요. 나 어, 진짜 어, 좋아. 근데 회사 생활을 안 하니까 어, 그럴수도 있어요. 그, 그. 원래 이제 인사가 많으니까. 어. <웃음> 인사가 만사니까. 아, 근데 우리가 그런 제 적재적소의 뭐 인재 배치가 정말 회사를 잘 돌아가게 음. 하겠죠. 뭐 그치, 어디든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만. 인사가 진짜 많사 사람 어, 살 때는 음, 인사 잘해서 맞아요. 손해본 사람은 정말 일도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인사 안 하고 이래서 이상하게 찍히는 사람들 있잖아. 그건 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맞아 인사 잘해야 돼 음. 왔으면 인사 해야 돼요. 음.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음. 왔으면 인사해야 되고 왔으면 인사해야 되고 갈 때도 인사해야 음. 되고. 아. 그거만 잘해도 반응하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거예요. 네. 네. 몰라도 인사해야 네. 돈, 돼. 네. 몰라도 인사해야 돼. 네. 돈 드는 그러니까. 것도 아닌데. 군만루 치면 인사해야 되고. 맞아 맞아. 그런 게 훨씬 별거 아닌데 엄청난 그 점수를 따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용주 씨도 저한테 평상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개 숙여서. <웃음> 고개 숙여요? 근데 아까는 자기가 더 나이 적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웃음> 너 서른 여덟인데 서른 일곱인 척하잖아. 일곱인 척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아니 요즘 나이가 다 어려진 거잖아요. 아니 6월달부터요? 어리... 6월부터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공구 패공님이 0908 님이 네, 저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 사람들이 맨날 비웃는 줄알아 이것 때문에 제일 억울했던 아하. 기억은 고등학생 때 장문 선생님이 저더러 너왜썩소지냐나봐 어. 라고 하셨어요 반 친구들이 해명 안해줬으면 저 진짜 혼날 뻔했어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음. 그런 경험 되게 많지 않나요? 그 음. 웃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음. 전 되게 웃상이거든요 어. <웃음> 평소에 <웃음> 이렇게 있으면은 웃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오. 저는 입을 앙 다물고 있는건데 네. 그 이제 맨 처음에 개그, 그 개그맨 됐을 때 네. 코미디언실에서 이제 막내니까 되게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을 오. 짓고 있어야 되는데 오. 거기서 제가 그냥 음 하고 있었는데 어. 너왜 실실 쪼개고 있어? 요 <웃음> 이렇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예전에좀 너무해 어. 그 어. 약간 사실은 이게 부처님 상이잖아요 인자한 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그런 약간 <웃음> 모나리자 웃음이라고 하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그러네 어 눈썹도 없고 똑같다 <웃음> 방콕에 <웃음> 있는 불상이 좀비슷 <웃음> 방콕에 <웃음> 있는 거 <웃음> 표정이 없거든요 어. <웃음> <웃음> 맞아 맞 있다 있어 그래 그래 어. 아 근데 이렇게 막 어? 너왜썩소진냐고나보라 그러면 이건 너 거기까지 치. 요즘 아, 그 웃음 갖고 그러면 안 되겠어. 근데 그죠. 진짜 기분 나쁜 게 비웃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어 그런 응. 거는 원하는 사기하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음, 막나 봐. 뭐 이런 거. 눈시기. 죄송합니다. 정승희 씨가 오늘 해준 씨가 제일 억울했던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아이고. 네. 많은 오해들이 네.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이 오해들은 음. 뭐 비단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아니 뭐 네. 이제 <웃음> 앞으로 해준이 형을 보고 싶으시면은 음. 저기 강릉 뭐 음. 속초, 속초 해수욕장에서 네. <웃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시만 받는 사람. 네. 네 캐시만 네. 받으신. 저도 억울한 네. 건 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웃음> 정말 어렵게 힘들게 드라마 촬영을 했잖아요. 아그죠그렇죠 네. 네. 아들안 보시고 왜 드라마 안 하냐고 아 전지 아 예, 스틸러 열심히 이제 네. 오늘이랑 내일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 <웃음>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드라마 출연 안 하냐고 아 얼마나 제가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그쵸. 아시잖아요. 마치 그쵸. 007의 히로인처럼 예. 그 지령 내려주시는 예. 네. 네. 아. 다시 보기도 요즘 다볼수 있으니까 <웃음> 네. 원래 또 드라마는 요즘 정주행이거든요. 예. 드라마 예. 지방에 몰아보세요 네. 예. 네. 네. 자 우리 해주씨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음.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아 진짜로 네. <웃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치, 제가 이제 피식타임에서 네. 피식타임에서 뭐 이렇게 잠깐 제가 잠시 자리를 좀 비우게 되는 건데 뭐 아까 그 용주한테 말씀 용주 얘기하다가 말했던 게 있었잖아요 어, 오늘이 이제 가장 또 아름다운 날이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남은 인생의 오늘이 또 가장 젊은 날이다 음. 네, 여러분들 어, 항상 저를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항상 상상하는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이 되는 <웃음> 날이 되기를 어, 진심으로 <웃음> 바라겠습니다 네, 뭐. 야, 다 어디서 들은 소리야 그러니까 <웃음> <아니니까. 웃음> 뭐 행사 마무리할 때다 어, 어디서 네. 네. 구태기연안 네. 멋있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웃음> 네. 네. 네. 네. 어떻게 말해야 되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네. 네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 자주 봐요. 네 그럼요. 네자 음. 그러면 또 신도시 파워의 지영 씨 신도시 탈출 들으면서 예. 오늘 수요일 네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나 봐요. 안녕. 안녕. Bye -bye. <목소리>